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일전에 국제양아치 중국이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유학을 해보자면 현재 자본이 가득하게 몰려있는 중국을 향해서 세계 각국의 게임회사들이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각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 심해진 중국의 게임 규제 덕분에 많은 게임회사들의 주식이 떨어지는 등 이런저런 의미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월 7일 중국에서 충격적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게 생겼는데 와 이거 지금 중국 새끼들이 트럼프 보고 무역 어쩌고 할 처지가 아닌데? 중국을 계속 공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진핑의 지도 아래 수많은 게임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이루어졌고 덕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7일 중국 정부에서 충격적인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중국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할수 있는 국영방송국인 CCTV에서는 최근 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를 창설 이에 자국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임 20개를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검토한 20개의 게임 중 11개는 우덜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게임 서비스 하고 싶으면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으며 9개의 게임은 아예 강제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젠 꼬우면 우리나라 와서 장사 하지 마라 가 아니라 우리가 꼬우니까 그냥 장사 하지 마라 수준이에요 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는 뭐 나름 중국의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부서 대학 전문기관 언론 산업협회 등의 전문가와 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꼭두각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임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상을 해칠 수도 있는 입맛에 들어맞지 않는 게임들은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며 검토의 방안을 넓혀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20개의 게임 중 11개는 수정 요청을 9개는 서비스 정지 판정을 받은 셈인데요 뭐 아니 뭐 중국에서 지들끼리 틀어막고 정지시킨다는데 뭐 이렇게 한국인인 당신이 호들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현재 중국의 자본 차이나 머니는 무시못할 수준으로 엄청난 자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게임에는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가 실질적으로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게임들이 중국에서 서비스 중지 처분을 받는다 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까진 어떤 게임이 서비스 중지 처분을 받았고 수정 요청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시작부터 제일 영향력이 큰 중국 에서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규제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얘네가 듣도 보도 못한 중국에서 아무도 안하는 게임을 규제할 리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다음 감사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죠 결국 이번 게임 규제 사태는 우리 한국의 사드 사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네반안 듣고 사드 배치했다고 관광 못 오게 하고 중국놈들은 어먼 롯데가서 가구 때려 부수는 영상 올리고 막 태극기 찢고 밟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내거는 신호탄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아마 이번 감사의 게임들은 대부분이 미국 게임들이겠죠 참 웃긴게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해도 중국인들은 좋아할겁니다 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졸라 단편적으로만 보면 더 웃긴건 막 욕을 하면서도 다들 뒤로는 열심히 중국을 빨아 제기기 바쁩니다 최근에 중국 전용 국을 준비하다가 걸린적이 있었죠 그리고 스팀 도 중국 전용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렇듯이 아무리 욕을 해도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모습은 대체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됩니다 더 무서운건 지금 이정도의 수준이 이제 막 규제를 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하게 규제를 갈지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중국 얘네들 보면은 막 지내는 애들 때리고 돈뺏고 무슨 통행세 보호세 다 뜯어 가는데 부모님이 국회의원의 대기업 사장 이어서 선생도 안 말리고 경찰도 쉬쉬하는 동네 양아치 하나 보는 기분입니다 진짜 개양아치 새끼들씨 야야 트럼프가 잘안 챙겨줘서 삐졌냐 응 삐졌어